안녕하세요. 마스클래스 FX의 이항호입니다. 자, 저번주 아주 좋은 수익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저번주 수익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엔 그리고 파운드달러로 아주 좋은 거래를 통하여 만들어졌습니다. 파운드엔 같은 경우에는 약 240픽 정도 이제 수익을 만든 상태고 그리고 파운드달러 같은 경우에는 약 250픽 정도 나온 상황이네요. 그래서 지금 총 수익이 17,600 그리고 4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저 혼자만 또 거래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저희 공지방에 공유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이제 파운드달러 제가 이제 텔레그램 저희 멤버 채팅방에 공유를 해드린 것이고요. 보시면은 9월 7일날 제가 공유를 해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달러 1시간 차트이고 하방 브레이크아웃이 나온 상황에서 가격 조정 후 트렌드 라인 리테스트 나오고 카운터 트렌드 라인 브레이크 나온 상황이지만은 현재 1시간 차트에서 나온 캔들을 보면은 미세한 박스권이 만들어지고 있기에 베어 캔들 브레이크가 나오는 순간 매도를 할 것이다 라고 이제 파운드 달러 차트를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공유해드린 대로 제가 거래를 가져간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파운드 엔입니다 이제 파운드 엔 4시간 차트 이제 멤버 채팅방에 제가 공유를 해드렸고요. 하단에 보시면은 파운드 앤 4시간 차트입니다. 140.500 타겟을 찍고 트렌드 라인과 레지신스 중간 위치에서 현재 브레이크아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래를 하기 좋은 위치는 아니라 건망 후에 브레이크아웃이 나오는 방향으로 거래를 할 예정입니다. 결국에는 하방 브레이크아웃이 나와서 이제 파운드 숏 거래를 했고요. 자, 이건 차트로 한번 보실까요? 네, 파운드 앤 차트입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 우측에 조그맣게 보이는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이 정도의 위치였죠 그래서 이제 채팅방에 제가 공유를 해드린 것은 상방 혹은 하방으로 브레이크아웃이 나오는 방향으로 거래를 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은 사방 브레이크아웃이 나왔잖아요 저이 그렇죠? 캔들에서 하방 브레이크아웃이 나왔는데 보시면은 브레이크아웃이 나온 후에 캔들 클로리를 보시면은 서포트 레벨까지 상당히 가까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스크 리워드 비율이 제대로 맞지가 않죠 그렇죠? 타겟이 이제 서포트 혹은 트렌드 라인 서포트를 보고 진입을 하려고 했는데, 캔들 브레이크아웃이 상당히 한 번에 강한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1대1, 이제 좋아야 1대1 비율 밖에 정도, 어, 네,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거래를 진입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서포트에 바로 이제 브레이크아웃이 나오자마자 서포트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캔들 움직임을 보시면은, 다시 한번 140레벨까지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140 레벨 위에 이제 레친스 구역. 그렇죠? 저항선 근처에서 다시 한번 베어시 인걸핑을 주고 한번더 캔들 브레이크아웃을 하방 브레이크아웃을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제진한 타이밍은 1시간 차트에 와서 브레이크아웃을 보고 그렇 139.244가 제 엔트였고요. 제 스타무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였고요. 타겟이 136.87 136.875 네, 여기 있네요. 그래서 1대4 비율로 거래가 끝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진입을 하자마자 바로 수익권에 들어가면서 타겟을 맞은 것을 깔끔하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파운드엔약5라스로 139.244에서 진입을 해서 136.879에서 타겟을 정확하게 닫은 결과 11,355불의 수익을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타겟 같은 경우는 어, 간단해요. 현재 이 파운드엔이 업트렌드 채널 안에 있었고 그 다음에 가격이 저항선에 도착을 했고 이제 매도로 이 업트렌드 채널 안에 서포트까지 저희가 거래를 하려고 이제 타겟을 잡은 상태고 그래서 타겟은 트렌드 이제 채널에 서포트까지 딱 정확하게 어, 도착하면서 수익을 챙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간단한 거래죠, 그렇죠? 다음 파운드 달러도 한번 봐보시죠. 자, 우선 파운드 달러도 분석이 상당히 간단했습니다. 제 데일리 차트를 보시면은 1.35, 그렇 1.35, 1 3 5 그렇죠? 레벨의 저항선이 아주 좋은 저항선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어, 파운드인 파운드 달러 거의 뭐 비슷한 시간대에 제가 진입을 했는데, 어, 그때 분석을 했었을 때 그때 분석을 했었을 때 거의 모든 파운드 이제 페어들이 하방 셋업을 보여주고 있었기에 어, 파운드 달러 또한 매도로 아주 좋은 셋업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죠 레이센스에 있었고 나머지 파운드 페어들 또한 어, 하방 셋업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좋은 거래가 될수 있다는 것을 어, 거기서 바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파운드 달러 같은 경우에는 한시간차트에서 트렌드라인 하방 브레이크아웃, 가격 조정, 트렌드라인 리테스트, 카운터 트렌드라인 브레이크아웃. 저 같은 경우는 트렌드 라인을 여기서 잡아주고 그 다음 포인트를 여기로 잡아준 후에 어 가장 좋은 움직임들을 딱딱 맞아 떨어지면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기에 이 트렌드 라인이 이제 정확한 트렌드 라인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렸던 그 다음 트렌드 라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있었고요. 우리가 거래를 했었을 때에는 딱이 정도 타이밍이었습니다. 제가 이때 이제 어 차트 공유를 해드렸고요. 한 시간 차트에서 이 박스를 보시면은. 어약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정도의 일곱 개 정도의 캔들이 이제 미세한 박스권을 그려주면서 이제 하방 브레이크 가시 나오면은 그때 거래를 하겠다고 이제 차트를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진입이 이날 나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어, 스탑을좀 타이트하게 가져갔다가. 스탑을 맞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수익권에 진입하나 싶더니 바로 스탑을 맞았죠. 하지만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을 체크를 해보시면 은 우리가 거래를 할 때는 항상 리스크 리워드 그리고 리스크 매니지먼트 가장 가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한 번의 스탑 정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파운드엔에서 약 4%에 우리가 만약에 1% 리스크를 걸고 스탑을 맞은 거라면 은 4%의 수익을 파운드엔에서 어, 생겼기 때문에 총 현재 플러스 3%의 수익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서 스탑을 맞았고, 그렇다고 바로 또 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살을 맞고 가격이 한번더 상승을 했지만은 또 레진스 레벨에 네, 뚫지 못하고, 그쵸? 그 고점보다 더 낮은 고점을 만들어주면서 내려오는 것을 가파르게 또 내려오는 것을 또볼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제가 이것은 어, 내가 엔트리가 조금 빨랐구나. 하지만 방향은 맞구나. 그러기 때문에 두 번째 엔트를 저는 찾아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잡았던 두 번째 엔트는 리 1.33942가 되겠습니다. 1.33942. 네, 그래서 저희 이제 타겟 같은 경우는 1.314 정도가 됐고요. 1.31433.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제 타기 같은 경우에는 이 레신스 위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1대 2.75 비율의 거래를 한 상황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에서는 3을 맞았지만은 두 번째에서는 수익을 얻었기에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1%의 리스크를 걸고 3을 맞은 상황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마이너스 1%를 했습니다. 그쵸? 그렇죠? 마이너스 1%. 하지만 똑같은 1%의 리스크를 두고 여기서는 타깃을 맞은 상황이기에 2.75% 수익이 난 상황이죠. 그래서 결과물로 따져보면 1.75의 수익을 맞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쵸? 여기서 마이너스 1%를 했지만은 3을 맞았지만은 두 개의 거래의 결과 그래도 1.75%의 수익이 나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1.75% 플러스 약 4%. 그렇죠? 약 4%. 그렇기 때문에 5.75%의 수익을 이번 주 끝날 때 챙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어저 혼자만이 거래를 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 공지방에 모든, 모든 셋업들 다 공유를 해드리기 때문에 저와 학생분들이 다 같이 거래를 하는 페어들이라고, 셋업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